간단한 사연 두 개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너무 힘들다. 관계를 끊어내는 게 맞는데 끊어내지 못하겠네요. 같이 있어도 괴롭고 같이 없어도 괴로워요. 옆에 없으면 너무 공허하고 눈물만 나고 생각날 때는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까. 자고 일어나서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라는 사연이에요. 제첫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나도 이런 관계에 힘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군가의 옆에 있을 때에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힘들어도 멀어져야 한다고. 그말 듣고 거울을 보니 내 자신이 참 안쓰럽더라고요. 그리고 끊어내니까 다시 내 얼굴에 삶의 활력이 생겼어요. 스스로를 아끼세요. 힘내세요. 라는 댓글이에요. 아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후회가 적을 쪽으로 선택해보세요. 한번 아닌 건 끝까지 아니고 시간만 끌면 더 상처받는 쪽은 내 쪽이니까요. 라고 하셨어요. 서로에게 상처 안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셨어요. 우리 꽁윤희님. 그쵸? 세 번째 댓글. 나를 무너뜨리면서 유지해야 할 관계는 없어요. 하셨고요. 네 번째 댓글. 제가 정말 그러네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 의외로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신 거예요. 그쵸? 다섯 번째 댓글. 일단 몸을 좀 움직여 보세요. 바쁜 텐션이 그럴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산책이라도 나가서 맛난 거 먹고 들어오면 운동으로 호르몬 영양 때문인지 좀 나아지거든요. 그리고 집에 있을 때 머리로 분석을 해 보세요. 저도 님처럼 답답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혼자만의 감정이 앞서서 그거 전하기에만 바빴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시간이 꽤 흐른 지금, 지금 남는 후회가 두, 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기 내서 더 열고 마음껏 사랑할 걸 하는 거랑 다른 하나는 만약에 대화를 했더라면 좀더 나은 결정을 더 빨리 할수 있었을 텐데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에 대해서 뭐라도 알게 되면 아쉬움이 조금이라도 덜해지면서 혼자 끙끙 앓는 시간이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으니까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여섯 번째 댓글 그럴수록 마음먹고 끊어주면 곧 새로운 흐름이 생겨 끊지 않아서 막혀있는 거야. 과감하게 쳐내라 서로 더 좋아진다. 죽어서 썩고 있는 것을 안고 있으면 안 돼. 놓아야지. 그러면 놀라운 일이 스스로 잘 풀릴 거야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게 맘대로 돼야 말이죠. 하셨어요. 우리 꽁윤이 님네 감사합니다. 음 일곱 번째 댓글 사람이든 장소든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떠나는 게 맞아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마지막 댓글 같이 있어도 괴롭고 같이 없어도 괴로우면 조금이라도 일찍 정리하자. 당장은 공허하고 미치겠지만 없다고 죽지는 않아. 같이 있어도 괴로운 사람 때문에 내 삶이 망가지기엔 너무 아깝잖아. 그리고 어차피 이런 관계의 끝은 정해져 있어. 라는 댓글도 있어요. 우리 가수 금수연님께서 제가 소견이 짧은 줄은 모르겠으나 그분이 가족이 아니시라면 끝을 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처가 여러 번 반복되는 관계는 결국 많은 상처의 연속이더라고요. 오 예! 정말이요. 가수 금수연님, 제가 딱 원하는 대답이에요. 가족이면 끊어낼 수가 없죠. 그쵸? 음, 뭐, 모자 사이든, 부부 사이든, 그러면은 그건 끊어내는 관계는 아닌 것 같고, 연인 관계나 친구 관계나 뭐 동료 관계나 이런 분들은 상처가 심하면 계속 반복되는 관계는 아는 상처의 연속이라는 표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와, 우리 피터 현님 <웃음> 언제 또제 멤버십 가입하셨어요? <웃음> 저 지금 이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피터 현님 올 축하 축하드려요. 쬐끔 바빠서 오랜만이라 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지용 미로님. 네, 감사합니다. 소중한 후원. 우리 대사우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관계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가족과 그외 인간관계겠지요. 한번 엎지른 물은 다시 주워담지 못하지만 더 중요한 건 똑같은 잘못된 선택의 실수를 하지 않는 거지요. 라고 하셨어요. 우리 연못석금독끼님께서 신은 견딜 수 있을 만큼 시련을 줍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한 사연을 읽을게요. 박봉 공무원 월급 이게 제목이에요. 공무원 아시죠? 박봉 중에 박봉. 월급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가 집값이 이렇게 센 시국에. 현재 2년 차라서 정말 쥐꼬리예요 시급도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자영업자분들은 시급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알바나 직원 쓰기가 힘들다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공무원도 일하는 입장에서 또이 적은 돈이 너무 힘드네요. 돈 어떻게 모으세요? 라는 사연이에요. 이 우리나라 공무원의 현실이 이런 거구나. 제가 생각했던 공무원하고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느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댓글 나이 어리면 공기업, 대기업으로 이직하시고 30대 중반이라면 그냥 안 먹고 안 쓰면 모아야죠. 참고로 10년 차인데 실수령액이 250만원이 안됩니다. 라는 분이 계셨어요. 두 번째 댓글이요. 돈 모으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안 쓰는 거예요. 적게 쓰는 수밖에 없어요. 문화생활이나 남들 하는 거쫓아하려면거짓글랍니다 라는 분이 계셨고요. 세 번째 댓글. 공무원 박봉인 건다 아는 사실이고 부모 넉넉한 거 아니면 공무원 왜 하는지 모르겠음. 그냥 밥만 먹고 돈 모으셔야죠. 10년 차 돼도 300만 원안될 텐데 배우자라도 안정된 사람 만나려고 노력해 보세요. 라는 댓글이었고요. 네 번째 댓글 공무원인데요. 월급이 쥐꼬리라 아직도 애기 낳고 복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돈 벌려고 애 맡기고 나가는 것보다 내가 애보는게 효율적이에요. 4년째 육아휴직 중. 전 월급이 너무 적었는데 공무원 남편 만나서 그나마 숨쉬고 살아요. 그리고 시댁이 잘 살아서 결혼하니까 숨통이 좀 트이네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 여자 공무원이 최고예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다섯 번째 댓글. 공무원이면 적금 들지 말고 차라리 미국 주식지수 주종 ETF 매달 적금 넣듯이 넣으세요. 10년 이상 해보면 적금은 말할 것도 없고 무조건 인플레이션 이상 따라가요. 라는 주식을 권하는 분도 계셨고요. 여섯 번째 댓글 10년차 7급인데 남자는 진짜 답 없어요. 여잔 그냥 안정적이고 근무 시간이 짧아서 육아 가사에 더 힘을 쓸수 있는 것 어필해서 장가가야지. 구급 공무원 1호봉 실수령액이 150만원 정도인데 사라지나 퇴근하고 쿠팡 뛰어야지 뭐 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 댓글 이 악물고 이직이답 공무원 정년보장 복지혜택 다 옛말이에요. 요즘은 공무원도 야근에 주말 근무에 많이 힘이 든답니다. 반면 대기업도 정년보장 늘어났어요. 함부로 못 잘라요. 정년때쯤 설령 잘려도 그동안 모아둔 돈이 공무원 월급이랑 비할 바가 못되죠. 돈이 돈을 부른다고 액수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이 악물고 이직하세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 댓글 공무원은 호봉과 덕년 철밥통 때문에 하는 거지요. 10년 혹은 15년 정도 되면 슬슬 빛을 발하는 거 알고 있는 거 알죠? 그리고 삼송, 네버, 깨톡 이런 분들과 비교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만큼 노력한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만큼 중간중간에 힘들게 일하는 거 아니니까 직장에 비례해서 극소수입니다라는 분도 계셨어요. 그 다음 댓글. 너무 깎아치기 하시네. 월급만 보자면 적지만 수당, 상여 같은 거로 연봉으로 치면 그렇게 적은 것도 아닌데 안정성과 호봉, 물가 상승률 같이 잡아주는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분도 계셨고요. 그 다음 댓글. 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눈치 덜 보고 출산휴가, 육아휴가 쓸수 있고 이후에 복귀해서 보장되니까 여자들한테나 메리트지. 남자는 절대 메리트가 아니에요. 공무원 되면 장땡이고 인생 핀다는 거 옛날 얘기예요. 사회가 그렇게 몰아가니까 문제죠. 그렇게 개고생하다가 사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라는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 두 가지 댓글이 아주 놀라워요. 솔직히 부정수급도 꽤 있던데요. 야근하면 야근수당, 출장 나가면 우르르 나가서 4시간 기본으로 채우고 오고 주말에 나와도 수당 나오지 본봉 외에 챙기는 것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 댓글 요즘은 공무원들 몰래 부업하고 재테크하고 다른 사업으로 돈 벌지 않나요? 다른 가족이나 친구 지인 명의로 어떻게 공무원 박봉으로 살아가요? 뭔가 부모님 백 아닌 이상 몰래 오몰래 사업할걸요? 하는 분도 계셨어요. 보통 직장보다는 낫지 않나요? 퇴직하고 연금만 받아도 얼마인데요. 주위에 지인분이 많아서 잘 알아요 하셨어요. 어, 너무 감사드려요. 우리 릴리앤소니님 네.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자, 제목 마마보이 남편 남편 나이 40살 시모 나이 70살 1. 결혼식장 예약 제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알아보고 방문 예약 잡았고 남편이랑 같이 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시모한테 같이 가자고 하더니 시모가 여기는 교통편이 불편하다, 여기는 부페가 맛이 없다 이러면서 다른 곳 가자고 하더니 결국 시어머니가 정해주신 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고 웨딩드레스 피팅 때도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시어머니가 제 드레스를 골라줬죠. 이 예물 결혼 반지 맞추러 가는 날이었어요. 남편이 또 시모를 데리고 왔어요. 저희는 처음부터 서로 예물 안 하기로 했거든요. 결혼 반지나 각각 하기로.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팔찌 목걸이를 예물로 해준다고 하니 저도 부담스러워서 안 한다고 했어요. 남편은 줄때 받아 다 우리 재산 되는 거야 하면서 자꾸 이것저것 고르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목걸이, 팔찌, 결혼 반지 다 골랐네요. 그런데. 결혼 반지에 여자 거랑 링 부분에 다이어가 촘촘하게 박혀 있는데 시어머니께서 촌스럽다고 다이어 빼고 주문하라고 하더군요 주문 업체에서 다이어 빼면 안이쁘다고 다시 박으라고 연락이 와서 다이어 했어요 3. 혼수 제가 혼수를 준비하면서 금액에 맞게 가전제품을 보고 있었는데 제품명까지 싹 뽑아서 매장에 갔는데 또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서 가전제품 다 고르고 결국 제가 사고 싶은 건 하나도 못 사고 금액도 몇백 초과되었더라고요. 초과된 금액은 남편이 냈어요. 그러면서 증정품으로 나온 가전제품이랑 상품권은 자기 엄마한테 다 좋네요. 그리고 가구를 보러 갔어요. 또 시어머니 역시 따라오셨고 테이블, 텔레비전 다이, 침대 등등 전부 다심모 취향으로. 요즘 원래 원목 나무 이런 거잘안 쓰지 않나요? 남편은 옆에서 자기 엄마가 이쁘다고 하는 건다 이쁘다고 하면서 그런 것들로 골랐어요. 4. 출산용품. 만삭 때 출산 준비로 쇼핑하러 남편이랑 갔어요. 또 시어머니를 불렀더군요. 아기띠 살려고 하니까 우리 땐 포대기 썼다. 저런 거 필요 없다. 젖병 소독기 보면 우린 땐 열탕했다. 카시트 보면 저게 왜 필요하냐? 안고 타면 되지. 젖병 보면 모유 수유할 건데 저게 왜 필요하니? 결국 하나도 못 사고 나왔고 시어머니 돌려보내고 저 혼자 다시 들어가서 필요한 거 구입했어요. 오. 모든 일을 시어머니가 알고 있음. 그냥 다들 한 번에 몸이 뻐근한 게 불편할 때 있잖아요. 그 정도인데 남편은 자기 엄마한테 전화해서 허리가 아프네, 다리가 아프네, 나뭐 물렸네, 모기도 아니고 뭐지? 나 오늘 땡땡 때문에 힘들었어. 화나. 오늘 저녁 이거 먹었어. 이번에 이사 가면 어디로 갈까? 등등. 그러면 다음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애미야. 이 땡땡이가 아침밥 챙겨 먹이고 허리가 아프다던데 많이 아프다더냐? 이러시고 제가 남편한테 죽을 병도 아니고 입원을 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것까지 말을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도 안 고쳐지네요.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전화하고 남편이 먼저 안 하면 밤 11시에도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요. 남편이 좀 징징거리고 힘들다고 하면 시어머니가 와서 일 도와주고요. 부부싸움 후에는 꼭 시어머니가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제는 시어머니가 저희 이혼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더니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고 먼저 통보를 하네요. 아, 글쓰다 보니 내가 미친년이네요. 그땐 시어머니한테 잘보여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휴... 먼저 이혼해 달라고 하니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혼해야겠죠 라는 사연이에요 아, 우리 지민아님께서 마마보이 싫어요 하셨어요 매일 헤어지는 마음으로 살고 있지요 왼수같은 신랑 하시고 <웃음> 막 웃고 계세요 음네 돌을 닦아야 합니다 <웃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우리 꽁윤이님께서 시어머니랑 결혼하는 건가 그쵸 이거 되게 좀 심각하죠 참고 살아요 하려고 했는데 그냥 헤어져. <웃음> 우리 삼순하우스님 릴리앤 소니님볼거 없이 이혼하세요. 평생 스트레스고 바뀌지 않아요 하셨어요. 제가 첫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저렇게 기회가 많았는데, 저렇게 대놓고 힌트를 주는데 대체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아서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대놓고 지 엄마 편을 결혼 전부터 드는데 정이 남아서 결혼한 것도 신기하네요. 심지어 끝도 본인이 정신 차려서 먼저 박차고 시원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혼을 당하는 거네요. 정신 차리세요. 지금처럼 그렇게 맹하게 살면 본인 인생뿐 아니라 애 인생도 망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김정임님 요즘 세상이 다들 자기들 위주로 이기주의로 살지 않아요. 참고 살자니 고통이 있어요. 이혼하자니, 체면이 안 서고, 다들 그러네요. 우리 릴리 앤 소니님께서, 제가 효자인 남편, 며느리라 공감하는데, 어떨 땐 시어머니한테 질투까지 생기더라고요. 하셨어요. <웃음> 근데 이 효자인 남편이 굉장히 좋기는 해요. 그쵸? 그 효자인 남편, 어머님한테 하는 거를 아내한테도 같이 한다면 너무 행복한 거죠. 그쵸? 근데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효자고, 나한테는 아니면 그게 속상한 거죠. 그쵸? 네. 두 번째 댓글 읽어드릴게요. 저런 집구석인 거 알고 결혼한 거에 한번 놀라고 그 와중에 애까지 낳아서 두번 놀랐네요. 그나마 이혼해서 남은 생 속이라도 편하게 사르세요 나는 사이다 나 먹어야겠네요. 하셨어요.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죠. 지금 세 번째 댓글 사전에 마마보이라는 거 알면서 왜 결혼을 진행하셨나요? 글쓰님이 잘못했네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마지막 댓글 읽어드릴게요. 사톡이든 통화든 그동안 남편이랑 시모한테 있었던 일들 다 증거로 만들고 변호사한테 찾아가세요. 그동안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았던 결혼생활 위자료라도 넉넉하게 받으세요. 남편한테는 시어머니가 영순위입니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증거 잘 찾아서 위자료 잘 받으시고 시어머니한테도 혼인 파탄 책임 위자료 받으세요. 잘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우와 <웃음> 우리 단발 초코님 우와 힐링 사연 네 멤버 되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정희님께서 문제네요. 시어머님이 문제이고 남편이 문제가 더 크네요. 남자답지 못해요. 투자하고 집살이 너무 힘들어요 하셨어요. 그쵸? 너무 힘들죠? <웃음> 에휴, 꼭꼬들아 수박 시원하지? 사연이 답답하다 하셨네요. 우리 산골생활 고초이스님께서 전에는 이혼이란 말을 쉽게 꺼내기 어려웠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네요 하셨어요. 그쵸? 네, 맞아요. 네, 우리 가수 금수연님께서 이혼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 주변에 억울한 이혼을 당하신 분들은 꼭 천생연분을 만나시더라고요. 사연자분의 인생에 응원을 드립니다. 하셨어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정의화가 여기님 <웃음> 이혼해 봐야 남편도 시어머니도 후회합니다. 하셨어요. 그쵸? 어떻게 저렇게 못되게 하죠? 한 사람의 인생을. 그쵸 네. 감나라, 배추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음, 너무 속상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은 생일날 시어머니가 선물 들고 오셨어요. 라는 내용이에요. 제 생일날 말도 없이 집앞이라고 찾아오셨어요. 케이크랑 선물 20만원 가지고 남편이랑 나가기 위해서 옷도 다 차려입은 상태였고 퇴근하고 들어온 평일이라서 피곤했지만 그래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가시라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남편이 어 엄마 왜 연락도 없이 왔어? 하긴 했지만 뭐별수 있나요? 가라고 하실 순 없잖아요. 결국 그날 집에서 같이 시간을 보냈네요 생일 때 시어머니가 아무리 케이크고 20만원이고 간에 찾아 오시는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그냥 좀 두시지 그래서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음에 말씀드렸더니 서운하다고 하셨네요 하 속상한게 누군데요? 라는 사연이에요 우리 홍순이생각님께서 제가 살아보니 그날을 피해서 해주시는게 좋아요 하셨어요 우리 라푼젤의 다육이야기님께서 저도 그랬었는데 많이 서운했지만 요즘은 전화하고 간답니다 하셨어요. 삼선하우스님께서 야생파는 서프라이즈이지 신세대 엄마고마 10만원 더 주세요 해봐. <웃음> 저도 그, 저 생각했거든요. 서프라이즈 하면서 20만원 들고 케이크 들고 이제 며느리 생일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해피해 할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1번 댓글 생일날 찾아오는 시어머니 불편하다는 거 이해 못하는 남자들에게 묻습니다. 직장 상사가 생일날 케이크 들고 찾아오면 어떨 것 같아요? 편하시겠어요? 자기네들은 엄마라고 편하겠지만 생일 당사자 의견 하나도 존중 안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요? 이게 첫 번째 댓글이고요. 가우세미님께서 저는 제 생일은 제가 챙겨 먹었어요. 생일날 되면 가족들이 찾아와서 미역국에 전부 치고 잡채하고 잔뜩 상 차려서 찾아오신 시어머님과 가족들과 함께 밥 먹었는데 오 30년 전에요 하셨어요. 음, 가수 금수연님께서도 서프라이즈도 시자가 붙으신 분들은 삼가셔야죠. 하 긍게 시자 들어가면 모두 그런가 봐요. 뭘 해도 불편하쥬. 말없이 계좌이체만 해야겠쥬 하셨어요. 삼선하우스님. 정답. 나중에 다 시자 받을 텐데 하셨어요. <웃음> 자 두번째 댓글. 계좌로 용돈이나 싸주면서 둘이 만난 거 먹고 데이트해라 라고 해야죠. 네 이게 두 번째 댓글이에요. <웃음> 우리 삼선하우스님 딱 이거죠. 네세 번째 댓글 제발 며느리들을 그냥 놔주면 좋겠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연락도 아들한테 하고 내 생일인데 그날까지 내가 시어머니 비위를 맞춰야 하나? 이게 세 번째 댓글이에요. 그 다음 댓글이요. 나는 매번 용돈 받으러 오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가기 싫어요. 안 가고 안 받고 싶어요. 그해 생신 때 내가 드린 그대로 내 생일에 돌려주세요. 정말 안 주고 안 받고 싶네요. 하는 분도 계셨고요. 다섯 번째 댓글. 장인 어른이 말없이 찾아와서 사위 끌고 사우나 가고 식사하며 대접을 받으면 이해가 좀 되려나요? 남자분들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별로 친한 장인과 사위 사이도 아닌데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댓글. 여기서 포인트는 연락 없이 쳐들어온 거입니다. 진짜 좋은 시어머니였으면 계좌로 용돈 보내고 전화로 즐거운 생일 보내라고 하지 아들 보라고 연락도 없이 일부러 케이크 사들고 들어오지는 않죠. 며느리 생각해서라고 하지만 다들 사회생활 안 해보셨나요? 시어머니도 그 정도 나이 되면 그런 행동이 민폐인지 아닌지 정도는 당연히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라는 분도 계셨고요. 일곱 번째 댓글, 그렇게 안부 전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럴 땐왜 전화를 못하실까? 라는 분도 계셨어요. 마지막 댓글이요, 아들한테 미리 연락해서 오늘 우리 아가 생일이지 엄마가 한턱 낼까? 하는데 한번 물어봐 라고 미리 연락을 해보던지 아니면 서프라이즈로 왔어도 선물만 건네주고 좋은 시간 보내라고 말하고 가시는 건 센스가 없는 건가? 남편도 중간에서 좀 역할을 똑바로 하고 나이만 어른인 이상한 나라의 시모들이라고 하셨어요. <웃음> 우리 릴리앤소니님께서 시어머니랑 생일이 며칠 사이라 5남매 모이면 주말로 땡겨서 집에서 하는데 내 생일에 겹치는 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미 빠지는 날이 <웃음> 많았어요. 하셨어요. 참 곤란한 일이네요. 또. 그쵸? 남편한테 스페셜 선물이라도 받으세요. <웃음> 생일 잔치는 그렇게 한다고 치더라도. 그쵸? 그리고 많이 배려하고 함께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좋다고 해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는 게 그게 좋은 일인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맞추는 게 아니라 어 멤버십을 새로 오픈을 했는데요. 그 멤버십을 가입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감사한 마음에 그분들 사연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엊그저께 처음으로 저한테 가입해 주신 우리 가수 금수연님의 매니저이신 짱미님 사연을 제가 소개하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네, 가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목은 가수 금수현의 매니저 짱미님의 사연 내가 가수 금수현씨와 결혼을 한 것은 26년 전 일이다. 우리 아버님과 금수현씨의 아버님은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던 친구분 사이셨다. 늘 입버릇처럼 내가 내 아들 줄 터이니 너의 예쁜 딸을 나오 우리 서로 사돈 맺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금수현씨를본 것은 어릴 적부터였다. 가끔 아버지 손잡고 우리 집에 놀러오기도 했고 나도 아버지 따라 가끔씩 그 집에 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께서 한여름에 갑자기 나한테 좋은 옷을 입고 따라오라고 하셨다. 땀이 많았던 나는 그냥 가벼운 티셔츠 바람으로 아버님과 함께 남원에 갔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순천이었다. 그날 우리는 정식으로 혼사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고 단둘이 처음으로 커피숍에 갔었다. 어릴 때부터 긴 머리에 새초롬한 금수현씨는내 와이프감으로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가 별로 탐탁지 않았던 것 같다. 안양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금수현씨를 나는 친구들과 함께 놀러오라고 초대를 하였고 우리는 여름휴가를 송정해수욕장으로 갔다. 나는 내 친구들에게도 장가를 가도록 도와달라고 SOS를 보내고 협동작전을 가졌다. 2박 3일 즐거운 휴가를 보내는 동안 비록 모든 경비를 내가 다 지불했지만 그 결과 금수현씨의 마음을 얻어서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다. 그리고 1년만 함께 시어른들과 살고 분가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산에 가셨던 우리 아버지께서 사고로 그만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었다. 그 후로 26년 동안 우리는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다. 여든 살이신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있는 데 아내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부이다. 처음 금수현 씨가 가수게 된 경위는 우연한 기회였다. 목욕봉사를 하는 자원봉사인 줄 알고 가게 된 요양원에서 웃음치료사와 공연하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다. 식식자리에서 팀원 권유로 노래를 하게 된금수현 씨는 그 자리에서 단장님한테 캐스팅되었고 그 후로 계속 공연하는 팀의 일원으로 노래를 하게 되었다. 공연 활동을 하다가 음악학과 보컬을 전공하게 되었고 그뒤 정식 가수가 되었다. 그후 현재 순천에서 여성문화대학에서 노래 강사를 하고 있고 순천문화재단 소속전문공연단 그리고 SC공연단 사무국장 순천 아랫장 전속 가수로 활동을 하고 있다. 심쿵의 음반이 나온 지도 2년이 되었고 이 곡은 금수현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곡이다. 10대 소녀 시절 동네 오빠를 짝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오빠의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고 심쿵했다고 한다. 현재 나는 대학교 2학년, 4학년 두 아들이 있고 꽤 잘나가는 운수사업도 하고 있다. 앞으로의 바램은 우리 가족의 건강과 이제 새롭게 승인되어 잘 운영하고 싶은 유튜버로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며 함께하고 싶다. 끝으로 내 아내 금수연씨가 늘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맙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다. 나는 날마다 내 아나를 보면서 심쿵하다고. 라는 사연입니다. <웃음> 우리 가수 금수연님 하하 <웃음> 제 사연 들으려니 많이 쑥스럽네요 하셨어요. <웃음> 그쵸 공유니님, 가수 금수연님 진짜 멋지시네요 하셨고요. 우리 릴리소니님도 사랑이 넘치는 사연이네요 부럽네요 하셨어요. 네 우리 꽃사슴 색소폰님께서 가수 금수연님 아름다운 사연입니다. 심쿵해 승승장구하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즐겁게 보내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